16일 남태평양의 또, 마이디 15일 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다있고요 근데 이기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드 선택을 어프로 해야겠죠. 저는요, 이렇게, 다럭버 선택을 했을게요. 어그노 어프가 있었다니, 지지부만로스습니다 로드아웃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와우. 그리고 저는 이걸, 이렇게, 조준해 놓고 썼는데요 이걸 AI 모드에 쓰고니까, 네, 이것마다 추천 파츠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추천 파츠들 낀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손음기 얼마나 빼세요? 손 추천 파츠 있다 해도요 보니까 이게 손량도 있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데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속도 높아진 대신에 한뭐 한 연준이 낮아진다고 써있구요 명준이 높아지게 하고 이동속도 낮아지게 하는 거그뭐 뭐 매도 같겠죠? 그렇게 잡았자 수집 한동 제어 때에 저 이거 참여했습니다 때 되면 이거 살거예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쓸겁니다 제일 기종목이죠쿼근는치가 안했습니다 근데 이게 총기 내면도 50이나 약 60개 총 60개 그래서 죄서합니다이기에서 최대 1000개 가득 들어줬어요 저도 이게 다쓸 정도입니다 지금 다 썼어요 이거 아 진짜 오늘 한번 퀴즈간음 이제 무작위한 랜덤 바뀌었네요 잠시만 켜보겠습니다. 잠시고요 이렇게 레이지가 보이네요. 제가 이거 김비강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김기강촌 크인요으기강촌 때문에 이레이저가나어요기촌모면서아쉬있잖아요 거는 게 비주얼 사위로몇십년만주면 된다고 써있이라고요 조준 되면 이렇게 방응이좀 느리죠?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각 패치만 사망이 있었는데 레이저가 또 군인 타겐인 줄 아쉬운데요. 레이저가 또 있어야 비주얼 사기 도잘어요뭐 비주얼 사기 회로도 잘 써요. 지정할게. 요 비주얼 사너무로 B. 와 비전도 있어. 비전에서 다데 비전은 AI에서 와 여기 가피었어아 맞다. 내가 무시 그랬지. 이게 레 이게 여기 팀이 많아서 지더라고요 저희가. 애마다 다른데 여기만 서 지더라고요 여기가. 와 이제 죽고도 바뀌었어 AI 연습 예. 예. 서원 예. 예. 예. 예. 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도조 예. 예. 같아요. 이 예. 예. 예. 예. 예. 이거 예. 좀 이따가 훈련차 말고, 여기서 좀 리뷰할 겁니다. 비집어이 있어요. 뭐야, 됐기 있어. 뭐야, 저기 있어. 일단은 개장을 하겠구나. 비교주는 사귀해야 되는데, 지금 저 스타일, 비교 좀 사라 할게요. 와,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총기한 기저되면서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좀더 멀리서도 빨리 제압이 가능하고. 뭐야? 왼쪽 싸우네요. 와, 저기 다. 서요이미 뭐야 있다다습니다이 뭐야 와저사일이있 괜찮아요 이 풀어주고 저는 뭐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비주류 사은 AI 노래를 부게요 여기서는 전 비주류 사역이 되게 비주류 하고 싶어서 학생을 만난 사이 이게 에요 비주류 사역은 비주이에요 비주류 사역은 비주류 사역이에요. 비주류 사역이에요비주 왜, 명이 더 뭐야, 방금? 아닌가? 뭐, 뭐, 뭐, 왜 뭐, 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이 뭐, 뭐, 뭐, 요 뭐, 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 뭐, 뭐, 뭐, 뭐, 뭐, 뭐, 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여 기로 갈게요. 8개월까지 지원이 된것 같아요. 8개월까지. 이거 해서 줄게요. 데 아, 건물 건구나물 건물, 건물, 게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게 건물, 건 엄청 아군트는 그렇게 생겼다고 보여줬고요 글쎄요 최초부터 나습니다 이동속도가 마이너스 된다고 했더니 너무 마이너스 좀심한거 보네요 너무 많이너요 와아 다 괜찮아요 방이 있긴 합니다 뭐야? 뭐요? 제발 제발 제발 아이거또 이럴수 또 너무 늦여 와 잡았다 까비 근데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겼습니다 AI 연습머델스 비즈즈 더 해볼게요 AI가 좀 멍청해가지고 연습머델스는 좀 멍청해가지고 가능할 겁니다 리네이트 중징 지었네요 그리고 일단 총 개조할 수 있는 건 레벨을 없애는 건 다행이고요 이제 개조 가능 레벨을 대신에 이제 무기 같은 걸 조금 더 이제 무기 파츠 그런 거 얻는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제 좀더 자세히 좀더 빠르게 제압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아무나 스스로 만들어둔 게잘 되는 거 같아요 와우 이거 바뀌었네요 오경험치 레벨도 나와요 같이 오, 근데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카드 한지 가능하신 분들만하요 경험치 카드 빨리 사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오, 디젤리지. 어허, 사진 바뀌기 완전 좋아요. 써볼때요 업그레이드, 청기 제작. 누가다중경 오케이. 케이거 작업시킬게요. 위장, 이런 거다 다운받아야 되더라고요. 이런 거 다운받아주세요. 왜 이렇게 금이왜 이렇게 숲이냐, 이 정도면. 어, 뭐, 다음 대사에서 하나 붓구요. 자, 한번 AI 엔슨 부대에서 한 번, 알겠습니다. 몇명 죽이려고? 몇 명을 죽여 얻었을 까가첫발잘못 얻었잖아요. 비조조사, 경기관총 비조조사, 저걸 3 0명붙였지 와, 뭐가 다되었네 지금 제, 못 얻, 조준해야 빨리 죽는 건... 안, 안 해야죠. 아니. 까비. 아, 뭐야 뭐야 아이리 빨리, 빨리 죽고싶있다니아 애들이 다 쓸모없어가지고 피조 죽이더라도 상관, 상관이 없겠는데요 레이저 보니 좀 멋있네 와우 골리앗도 있어 어 저기 가서 피조 사격한다면 자인이 마찬가지였고요 마찬가지고요 아이 뭐야 that's h u a v i s up. Good work. Enemy contact. e a l s t I o t 그래도 1킬.. 1는 1킬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을 눌러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무기같은거 그 없고싶으면 거기서 시작을 눌러야 작동이 될것 같습니다 미증같은게 작동은 세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거.. 이 새로운 폭 뭐냐 이거? 새로운 폭인가? S1? 아무튼 저 중간에 접속해가지고 그냥 뭐, 음, 이겼네요. 레이저도 여러 개가, 하나가, 그 점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그좋더라고요만능맞다쓸수 있어서. 가서 볼게요, 한번. 총국 아, 송. 고정기는 괜찮긴 해요. 근데 송기는 이렇게 사걸이 짧아져가지고 좀 심합니다. 시정동 제거되는거 이미 잘지않았나? 그쵸 다른날이야 상관없구요 자 저기된 뭐 정리해볼게요 네 확인되었습니다 됐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요